여섯 마리 오, 오 뿜마 오 야이모 예눈 살아 있네 어 아이씨. 뭐 건드려봐야되는데? 이거 오늘 그거 좀자와 오우 크다 오씨이 음. 민발 어우 애기형같은데? 번데오 크네 아, 야. 아우 야아 밑에 크 오우 야이야 좋아 좋아 좋아 어? 어또 저녁에 또 일왕 양식을 주는 거야? 대 뭐야 이거? 뭔 포리야 야형 밑에서 싸우고 있네 형또 어? 저기 앞바다에서 어젯밤에 투망을 치고 왔더니 여섯 마리가 기다려주네 이대야, 이대 이벤? 요트 같다만 하는데, 거 요트 같다는 거아니 아니야, 그데 계속 노래를 얘들이 나쁘지, 그 집이 무 그게 아니라 무 아니, 나쁘다 할 말? 이거 나쁘 아니... <vimos> <웃음> <나 nights. 웃음> 이이야이 아니 뿌아 아니 뿌 아니 뿌아로라성이 하시. 왜? 왜? 왜? 왜? 어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좀 괜찮? 안니 놓고 가고 있기로로요 나는 그냥